<웃음> 아 진짜? 그러면 간식 줘야 되나? 그러면 황태포를 줄까? 아니면 사과를 줘야 되나? 이미 귀가 서 있네? <웃음> 음 그럼 고기를 줘야 되나? 음... 그러면 당근을 줄까? 아니면은 그거는 좀 많이 먹었으니까 블루베리를 줄까? 아니면은 음... 브로콜리? 양배추? 너무 가까워 그러면은 계란을 줄까? 아니면 고구마? 아니면 감자? 아니면 딸기? 입 다물어? <웃음> 아니 귀가 쫑긋쫑긋하는 거 맞아? 알았어 그러면은 황태포 줄게 알았어 음. 황태포 저기요, 재롱아, 재롱아. <웃음> 혹시 제일, 제 음악을 듣고 싶으신가요? 진이 뷰지 이용권 구매자와 같이 말씀해 주세요. 어, 아니요, 뭐냐, 쟤. 재롱아, 그러면 누나가 황태포 줄게. 어때? 황태포? 황태보 <웃음> 줄까? <웃음>